디코티타입니다. 오늘은 하트키링을 좀 다시 준비해봤어요. 기존 영상이 아무래도 코도 안 보이고 음성이 좀 군데군데 잘려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연한 핑크색으로 재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꼬리실을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왼손 두 번째랑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대로 두 번째 손가락 앞으로 걸어와서 세 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를 감싸줄 거예요. 이때 X자로 교차된 부분을 왼손 엄지로 꾹 눌러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꼭 잡고 있을게요. 흘러내린 실은 잘 감싸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 말고는 뜰수 없습니다. 바늘이 감긴 실 사이로 먼저 들어가서 실을 그대로 걸어서 바늘을 꺾어주면서 끌고 나와주면 바늘에 실이 걸린 모습인데요. 이 상태 그대로 다시 한번 실 감아 빼준 다음 바로 감긴 실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손가락에 감긴 실이 첫 번째 코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상태 그대로 바늘만 꺾어서 들어가, 들어가신 다음에 실을 걸어서 끌고 나오고 여유를 주신 다음 그대로 실 걸어서 빼주시면 짧은뜨기 하나를 뜬 건데요. 일단은 총6섯 코를 뜰 거예요. 자, 그대로 바늘 들어가서 실 걸어서 끌고 나오고 여유주고 다시 한번더 걸어서 빼고 빼고 다시 들어가서 실 걸어서 나오고 감아서 빼고 빼고 다시 바늘이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여유주시고요. 그대로 걸어서 빼고 빼고 자. 우리 지금 이렇게 체인처럼 보이는 게한 코, 둘, 셋, 네코 이런 식으로 코를 직접 셀수 있거든요. 여섯 개니까 우리 두 코만 더 하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일단 짧은뜨기 여섯 코를 해준 다음에 왼손 손가락에 걸려있던 부분을 빼서 짧은 끈을 그대로 당겨주세요. 구멍 없어질 때까지요. 쭉 당겨서 모아주신 다음에 지금 보면 은일단을다 뜨고 나면 원형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아줄 거예요. 빼뜨기로 빼뜨기는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그대로 실 걸어서 빼고, 뺀다 해서 빼뜨기라고 부릅니다. 자, 2단을 넘어가기 위해서 문을 닫았으니까 이제 문을 다시 열어줄 거예요. 각각의 코에 다시 한번더 짧은뜨기 6번 할 거예요. 구멍은 없어졌고요. 각각의 코는 이런 식으로. 우리 코 보이죠? 이번에는 각각의 코에 떠줄 건데, 우리 하트 모양이 되게 하려면, 어, 얘를 약간 모양을 잡아서 떠주면 훨씬 더 예쁘게 뜰수 있습니다. 자, 그대로 첫 코부터 방법은 똑같아요. 짧은뜨기 하나 다시 구멍에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여유주고 짧은뜨기 두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를 여섯 번을 다시 한번더 해주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지금 하트의 이 윗부분이거든요. 윗부분 자,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 빼뜨기 기둥코 지나서 얘네 둘은 코가 아니에요. 문을 닫고 문을 열었던 거거든요. 이두개 지나서 첫 번째 코에 첫 번째 코에 다시 한번 아까처럼 문을 닫아줘야 돼요. 실 걸어서 빼고 빼고 하고 총두 개를 만들어야 돼서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두었거든요. 실을 한뼘 정도 자른 다음에 고리를 고리의 짧은 쪽 실을, 자른 실을 넣어가지고 당겨서 준비해 주세요. 얘는 1번, 1번입니다. 그리고 짧은 꼬리실을 넣어서 모양을 조금 더 잡아주시면 좋아요. 이렇게요. 됐죠? 두 번째 거는 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자르지 않고 바로, 바로 3단에 들어갈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기둥 하나 세우고 자 짧은뜨기 한 번과 두코 모아뜨기 한 번이래요. 여기 지금 보면 은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모아지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모아지는 부분 그 부분을 지금 할 건데요. 짧은뜨기 한 번을 얘가 붙여야 되니까 여기가 아니라 1번 직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첫 코에 바늘 넣고요. 그대로 실 걸어서 짧은뜨기 한번 그리고 두코 모아뜨기는요. 두 코가 한 코로 합쳐지는 거예요. 자, 코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요. 다시 한번더 다음 코에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온 다음에 세 코를 그대로 감아서 쪼로롱 빼주는 것 이게 모아뜨기입니다. 다시 한번더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얘는 당기면 이렇게 코에 걸려있죠, 뭐가. 여기는 우리가 뜬 거예요. 이 다음 코는 여기예요.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실 걸어서 나온 다음에 여유 주시고 빼고 빼고.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다시 이제 모아뜨기 해줘야 돼요. 그 다음은 얘는 지금 뜬 거고 여기랑 여기 여기가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코거든요. 자, 코 확보하셨으니까 코 넣고 실 걸어서 데리고 나오고요. 다시 한번더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데리고 나오면 하나, 둘, 세 개를 한꺼번에 감아서 뺄 수가 있어요. 이게 모아뜨기입니다. 자, 첫 번째 직물 건 했어요. 근데 아직 두 번째 직물 걸안 했죠. 이때 어, 대부분이 이제 위치나 모양이 너무 헷갈리신다고 하는데 딱 잡아서 빼뜨기 기둥코 되어 있는 여기 첫 코부터예요. 첫 코부터 똑같아요. 짧은뜨기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대로 짧은뜨기 한번 자, 모아볼게요. 두코 모읍니다.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고 다시 다음 코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고 감아서 한꺼번에 빼주는 것. 다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합니다. 실 걸어서 데리고 나오고요. 여유 주시고 감아서 빼고 빼고 짧은뜨기 했죠? 자, 두 번째 직물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두 개가 마지막이에요.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걸어서 데리고 나오고 다시 한번더 다음 코에 실 걸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 다음 한꺼번에 감아서 쪼로롱 빼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얘는 문을 닫았던 빼뜨기. 문을 열었던 기둥이라서 이두 개는 코가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 처음 떴던 첫 코거든요. 자, 조금 멀지만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 빼고 빼주면 우리 3단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때 4단 하기 전에 우리 도안 보시면은 돗바늘로 한번 이렇게 연결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많이 벌어져 있어서 모양이 이상하죠? 이 부분을 딱한 땀을 연결해주자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실은 남겨놨어요 안 넣고 돗바늘을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그대로 가운데로 통과를 해서 이쪽에 하나랑 다시 반대쪽에 하나 그대로 붙이면 다시 한번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해서 붙여서 연결을 해주면 한 번만 딱 작업해줘도 모양이 이렇게까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꼭 먼저 해주고 4단을 뜰 거고요. 얘는 자르지 않고 저는 어차피 솜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바늘로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채워주면 훨씬 더뽕신뽕신한 하트를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조금 만져주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단이에요. 4단입니다. 기둥 하나 세워주시고요. 이번에는 짧은뜨기 두 번에 모아뜨기 한 번이래요. 자, 문을 닫고 문을 열었던 당겨보면 요 구멍이죠? 요 구멍. 여기 문을 닫고 여기 문을 열었어요. 첫 코부터 다시 짧은뜨기 한 번. 다시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두 번을 해주고 이제 모아볼게요. 자,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고 다음 코에 또 들어가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한꺼번에 쪼로롱 모아주세요. 이거를 한번더할 거예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번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한번총두 번이죠. 자 이제 마지막 두 코를 모아주면 끝나요.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고 다시 다음 코에 들어가서 또빼리고 나온 다음에 한꺼번에 빼줍니다. 자, 빼뜨기 기둥코는 코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전단에 문 닫고 문을 열었던 코예요. 자, 첫 코에 문 다시 닫겠습니다.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요. 실 걸어서 빼고 빼주는 거예요. 얘는 문만 닫아요. 그리고 실을 한뼘 정도 여유 두고 자른 다음 고리 안에 자른 실을 넣고 당겨줍니다. 자, 이제 돗바늘로 그대로 모을게요. 반 코만 들어갈게요. 완전히 통과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반 코만 들어가서 감친질 할 거예요. 들어가고요. 다시 다음 코반코 코 들어가고요. 다시 다음 코에 반만 절반만 들어갑니다. 다시 다음 코에 절반만 반 코씩 계속 지금 여섯 번을 들어가서 쭉 당겨주면 이렇게 끝에가 모아지죠. 그리고 나서 실을 사이사이로 통과시켜 주면서 모양을 한번더 당겨서 잡고 실을 이제 숨겨 줄 거예요. 자, 이때도 실을 저는 자르지 않고 솜 대신에 채워서 쓰려고요. 그래서 만지면서 조금 솜이 부족한 부분에 얘를 이쪽이 좀 부족하네요. 이쪽으로 빼낸 다음에 뾰족한 가위나 겸자가위로 쑥 밀어넣어 주시면 훨씬 더 뽕신뽕신한 그리고 버리지도 않죠. <웃음>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트는 자, 모양 한번 마지막으로 더 잡아주면 훨씬 예쁜 하트를 완성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저희 연결링으로 먼저 빼뜨기 부분을 걸어서 키링을 넣고, 자 키링 넣고, 그리고 오므려 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 그 다음. 우리 리본 끈 접어서 다시 한번 접힌 부분 삼각형으로 또 접어서 연결된 부분에 넣고 그 다음에 걸려서 이 사이로 리본 통과시켜주면 은 태그가 딱 되거든요 이렇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하트 키링 완성했습니다.